마음 맘에드시는지? 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난이도는 아 무조건 이지지 응 <웃음> 결정 난이도는 무조건 이지 아닌가요? 야옹이 꼬리 봐 이동 이걸로 이동 그만 여기서 마우스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빨리빨리 빨리 달리는 모드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오히려 좀 느려지네요 항상 달리기로 해놨습니다 전 성질이 급하니까요 제트가 <웃음> 조사 일어났어? X, Z,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네 검은 고양이 인간의 이런 곳에, 인간이 이런 곳에 있으면 위험해 1 여기다가, 오케이 오케이, 마녀해수 그래서 고양아 할말 없어? 아 고양이가 이거, 제이브 그거구나? 이거 다 까먹었죠? 뭐라고 생는합시다 땡땡땡의 집. 보나마나 마녀의 집 했죠. <웃음> 숲의 출구. 보나마나 마녀의 집은닙니예 네. 게임 이름 마녀의 집. <웃음> 잠깐 NPC 맞는 것 같아요. 근데 NPC인데, 이제 저장 NPC? 밑으로 가봅시다. 어 근데 약간 그래픽도 살짝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숲이 약간 조금 더 달라진 것 같은? 녹슨 날붙이가 떨어져 있다. 가져간다. 응? 응? 오케이. 마체테? <웃음> 여기 들어, 들어서. 마체테. 자른다. 없애서 잘리지 않는데. 야, 장난 아니야? <웃음> 와, 여기만 장미가 존나 크네. 그죠? 그치만 위에 있는 장미는 잘리겠지? 어? 고양이 없어졌어 고양이 짱! 자른다 지나갈 수 있게 됐다 왜? 야왜 극단적이냐? 마체태가 부서졌대 어 야옹이다 알아? 왜그래? <웃음> 흠. 꽃이 출구를 바꿔서 다갈 수가 없는 거구나. 더 들고동. 훌딱 들어가 보는 건 어때? 쉬운데? 어차피 여기서 나갈 수도 없고. 근데 이거 무슨 인형.. 인형의 집 아니야? 사람이 주나 1층 건물만 해 응? 피닷! <웃음> 따단! 뭐야? 야 어? 어? 어? <웃음> 아니.. 어.. 저기요? <웃음> 어.. 음.. 어.. 이렇게 돌아가야 될까? 내 방으로 오렴! 오케이 너무 하신거 아닌가요? 니네 방이 어딘데? 응? 저기요 방이 어딘데요? 아! 응? 안녕? 재밌어 보여서 따라왔어 그런데 지금 어디서 나온거야? 나도 몰라 씨발 여기 1층 현관? 나갈 수가 없나봐 열리지 않는다 갇혔다 젠장 스 미친 장미꽃이 꽂혀있다 왼쪽부터 가보자 가위 가져간다 아 아니 아니 먼지투성인 더러운 옷장이 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문민 잠겨있고요 가져가고 싶은데.. 아까 그마체테가 일회용만 아니었어도 저걸 끊을 수 있지 않았을까? 곰덩이 곰탱이? 조그마한 틈이 있다 이 곰탱이 나중에 나 쫓아오는거 아니야? 곰을 바구니에.. 곰 바구니에 있는데요? 아 다른 곰인형이 또 있나 본데? 틈이 있다고 했잖아 그죠? 커다란 괴종시계가 있다 시계바늘이 꾸준히 시간을 알리고 있다 오케이 아여기있네 가져간다 오케이 어 뭐야 뭐가 떨어졌는데 마녀의 일기 읽는다 나는 병을 앓고 있으니까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았다 아빠도 엄마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 롭스만. 이게 다야? 이게 다인가 봐 불이 붙지 않는다 책상 위에 장미꽃이 장식되어 있고요 집이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열어볼 것 이라고 쓰여있다 코자요. 응, 울지. 응, 음, 지어서 코자요. 요 코자요. 고민형을 넣는다. 벌려서 바구니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헉! 손발 자르라는 거야? 자르면은안될거 같은데. 잘라보자. 그이 곰탱이가 막 복수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야 근데 고인형을 잘랐는데 왜 씨발간 퍼피가 묻어있냐? 와 아, 대박. 아 잠깐만. 아씨 저저 저 조사하려고 하면 안 되네. 어? 머리랑 몸통뿐인 곰인형, 잘린 단면이 붉게 물들어있다 또라이 아니야?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뭐야 오! 뭐야 뭐야 움직인다! 뭐 임마 위치가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아닌데? 기분 탓이 아닌데?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편지? 놀러가는 건 상관없다만 숲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진 말렴 빨리 돌아오도록 하고 아빠가 어! 여기도 공발자국 찍혔다 돌돌 점점님도 하이 냐온가 예. 아니 아니 미친놈아 아. 아니 <웃음> 아니 아니 뭐 어쩌라고? 아니 이제 또라이 아니냐? 응? 아니 어쩌라고 응? 아니 어쩌라고 다시 가볼까? 뭐 어쩌라는 거지? 문이 열리는 소리가 어 뭐야? 이거 궁, 손발이 떨어져 있다. 지 <웃음> 오케이 아 이거 저장하고 오자 오케이 위 저장하고 그치 안열리죠? <웃음> 들어가서 붉은 의자가 있다 아 이거 아 이거 벽이 아니라 식탁이었구나. <웃음> 그럼 종이가 있어.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봐. 왜? 내가 왜? 머리뼈를 본뜬 그릇에 머리뼈 아닐까? <웃음> 마셔본다. 마신다. 죽나? 비올라는 중독됐다. 어디선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 으, 캣! 어, 털쑥스. 아. <웃음> 아니, 아, 마셔보려서 마셔봤을 뿐인데. <웃음> 들여다본다. 아는 그름으로 가득할 뿐 아무것도 없다. 오케이. 아니, 그럼 왜 마셔보라 한 거야? 또 라이 아니야? 어, 우와! 헐. 저장. 저장을 습관합시다. 요리사는 바빠. 손을 빌려주도록. 바빠! <웃음> 그, 그러니까 손말을 빌려주면 좋겠다. 그죠? 아, 뭐야, 벌레. 아, 뭐야, 씨발. 아, 벌레가 제일 싫어. <웃음> 아이, 뭐, 요리사인가봐. 말을 건다. 아, 바쁘다, 바빠! 손을 빌려준다. 아, 고마워. 오. 어? 이거 잘린다. 마침 손이 부족했던 참이야. 아, 아 다시 응. 귀족의 식탁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읽는다. 옛날 이야기지만 집배계급이다 부유층 사람들은 은제식기를 즐겼었다고 한다. 관리가 힘든 은제식기를 사용함으로써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경제력을 세간에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은식기는 독에 반응하여 색이 변하기 때문에 독살 방지에도 도움이 됐다. 그렇군. 이거를, 흰발을 준다. 오케이. 담래로 이걸 줄게. 은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걸로 그 독을 거시게 볼수 있지 않을까? 응? 스프에 넣는다. 오, 시커멓게 변했어. 변색됐다. 미친. 야, 돌려줘요! 아니, 내, 내 열쇠 돌려줘! 아니, 미친. 어, 오, 멍청한 녀석. 나는 이런 걸로 죽지 않지. 어, 뭐야? 움직이네, 이거? 다음에 나갔을땐 얘가 요거 가로막고 있으려나? 아니. 어 요리사 사라졌어 문이 열렸다 근데 검은 그림자 움직였어? 스프에 열쇠 나올 때? 아 진짜? 헐엇 고양이 짱! 고양이 장식이 있다 장난이야 너, 너 바보? 범인은 눈이 나빠. 색은 구분할 수 없겠지 그렇군 금색 날개에 나비 걸려있다. 이거 나 아니야? 밧줄 오케이 가져가자 으왕 죽음 <웃음> 아흠흠어컴야 <웃음> 아니 장난하세요? 아니 저기요 에? 아니 저기요 <웃음> 에 진짜 에이? 거 나중에 움직일것 같은데? 그죠? 그럼 다른 방부터 가봅시다 이거 뭐야? 읽는다 땡월땡일 땡땡에서 땡땡씨의 집이 전소 헉! 불산 집안에서 땡땡씨와 부인 땡땡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시신에는 찔린 흔적이 있어 누군가 두 사람을 살해한 뒤 건물에 불을 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건 후 땡땡씨의 외동딸인 엘렌이 행방불명이 되어 경찰은 응? 뭐야 얘 끝이야? 뭐야 이똥싸다만거같은우 웃긴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읽는다 옛날 옛적에 어느 부자가 커다란 보물을 손수레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수레는 숲속에서 부서지고 말았지만 때마침 사냥꾼과 개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사냥꾼에게 손수레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고 사냥꾼은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부자는 다른 수레를 부르러 걷습니다 그 사이 사냥꾼은 보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밤이 됐고 사냥꾼은 집에 있는 늙은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사냥꾼은 개에게 응? 응?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책임 회피하는 거뭐소 손수레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어머니의 안부를 살피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자가 돌아오자 개가 손수레를 지키고 있는 걸본 부자는 사냥꾼에게 보상으로 줄 생각으로 오 개의 입에 은화를 물려주었습니다 개는 집까지 달려가 사냥꾼에게 은화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냥꾼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손수레를 지키라고 했는데 응? 은화를 훔쳐왔구나 개를 죽였습니다 또라이 아니야? <웃음> 재밌냐? 웃어? 저기요. 웃어? 이게 재밌냐? 응? 돌아이세요. 마녀의 집 1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마녀의 집의 문은 열쇠로 열리지 않는다. 무언가가 열쇠가 되어 있다. 응? 마녀의 집2 읽는다. 음. 그렇군 뭐, 아니요 힘에 의해서 집이 바뀐다고? 힘에 의해서 모습을 바뀐다고? 어? 누군가 있다 묶을만한 거 있지 있지 아아 아, 없네 <웃음> 아 없구요? 아 그럼 가서 밧줄만 가져오자 일단 그죠? 그러고. 어, 뭐 임마? 안 잘못 본거 아닌데? 완전 잘 봤어, 움직였어, 움직였어. 아니, 아, 그거 주는 거야? 준다. 고마워 이거 줄게 읽으면 죽는 책을 얻었다 와 죽나 볼까? 야너 뭐냐? 어디가? 도라이 아니야? 미친 새끼 도망갔어 저장 도라이 새끼 읽어보자 읽는다 죽나요? 눈이 빨개졌어 응? 아니 진짜 죽네 <웃음> 아니 그 책에 책에 이상하게 묻어있나 보네 응? 그쵸? 응 문에 무언가 작게 쓰여있다 나비를 구해라 오케이 어 여기 나비 인간의 머리 같은 것이 들어있다. 우리의 금이가 있다. 대박 돌돌 하얀 고양이 그림 선반 이건 뭐야? 책장 아... 아니 오케이, 오케이... 뭐야? 아! 아니, 저기요. <웃음> 저기야! 아! 아, 아, 씨, 다시. 야, 이거, 이거 어떻게 꺼내? 좀 되려나? 어, 그러네. 가져간다. 오케이, 그럼 어, 이게 돌아와 있네, 저장. 색을 모른다고 했죠. 오케이. 끝이. 어. 아니, 가운데로 좀 걸어갈라 했더니 어? 나비가 도망갔어. 벽을 통과했다고? 오케이. 응. 잠시만 왜문 열려있냐 여기 어? 어 뭐야 얘 자살했네? 밧줄 줬더니 자살했어 미친 묶을게 모자라다고 하더니 와우 헐 밧줄을 줘선 안됐나? 달라길래 줬던건디 이건 다 뭐람? 하이? 안녕! 하이엄 아니, 저기요 에난 가운데가 좋단 말이야 에 진짜 올탱이가 없네 안을 본다 뭐 시체 있는 거 아니야? 헉! 아, 미친 개 병신 같은 그러 보니 말이야, 이집 마녀의 집이다? 알고 있었어? 아, 그래 3층 개구리, 끄덕인다. 개구리가 따라왔다. 오케이, 어, 이건 없었던 것 같은데, 저번에는 뭐지? 개구리 좋아해? 어이 뭐 새끼야. 뭐지? 해야하지? 여기 잠겨있는데? 어? 바로 일로 나오네 뭐지? 아 개구리가 여기서 점프를 해야되나? 갈수 있어? 야너 되게 똑똑하다 응 음, 귀여워 어? 야뭐 뭐야? 대칭으로 만들어라! 뭐야 이거 안 밀려? 개구리 귀여워. 아, 한 칸, 아, 이거 더 밀어버렸다. 아니, 저기요. 좋아, 그러고. 조정되어있다고 오케이 케이크 오케이 그리고 그림 좋아요 대칭이죠? 개구리 놓아주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대칭이지 않나? 아 이게 대칭이 아니네 어땠죠 뭐 응? 대칭 됐는데? 불안한걸? 개구리가 불쌍한데? 종이? 아 종이도 떼야되는건가?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아! 장미가 다르구나 연니님도인가그 다음에 종인가? 오케이! 오케이! 너 나랑 가자 다음 문을 지나고나서 그 다음 문을 지날 때 까지 한눈을 팔면 안돼 읽는다 엄마도 아빠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죽였다? 그때부터 계속 이집에 있어 그렇군 지방령이구만 장미꽃이 장식되어있다 불이붙지 않는다 한눈을 팔면 안 된다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게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였어? 저장? 저장하는 데가 없는데요? 어? 아 뭐야? 아 문을 지날 때까지 한눈 팔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쭉 가야 되나 보구나 아 빨리 죽여 이 자식아 그냥 쭉 가야 되나 봐 그죠? 뭐가 오든지 말든지 뭐가 있든지 말든지 간에 계속 가야되나봐 난저 고양이가 있길래 그 고양이.. 고양이한테 그거 저장하려고 그랬는데 <웃음> 생각해보니까 문을 안 지나갔어 <웃음> 녀석은 굶주려있다 녀석이 누군디? 문너으면 무언가 있다 귀를 댄다 뱀인가? 엿보기 창아 아니 아니 아니 엿보자 아니. 엿보자 미끄럽고 축축하고 검게 빛나는 비늘이 보인다 문을 연다! 죽나요? 왕 죽음 <웃음> 그렇군 크흠 <웃음> 아이고, 못 어떡하라고, 시벌. 어허... 도비님, 내가 뭔가 오자마자 죽음. <웃음> 그러니까 여기 슬리데린이야, 뭐야. 아니, 진짜... 어? 12다이 아니. <웃음> 아니, 저기요. <웃음> 제가 죽는 걸세고 계신 거였어요? 아니... <웃음> 그럼, 잠깐 이거. 손목 아에만좀 하고 가자. 고양이한테, 우리 고양이한테 의자를 내줬더니 이게 책상하고 위치가 안 맞아서 나쁜 고양 고양이 바보 우리 고양이는 바보야 왕바보 아,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구나 좋습니다 10% 진행 안된거 같은데 10이다 <웃음> 아 그럴 수 있지 <웃음> 아니 근데 그거 어떡하라고 그래서 아, 개구리를 설마 넣어주라고? 좀 에반데 끝날때 되면 천다이언 하 아 개구리 안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뭐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없나? 개구리를 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건가? 얘 시체 가져가면 안 돼. 아, 스토리상 개구리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하아! 곤충 모형 어떻게 못하냐? 음, 개골희 불쌍한데. 개골희 나를 위해서 문을 열어줬단 말이야. 따듬는다. 아, 불쌍해~ 아씨, 말도 안 돼. 이모형을 가져갈 순 없어? 있을 것 같은데? 어, 뭐야? 응? 다른 거안 하나? 분명 아까 문을 들이받은 것 같다고 했는데? 그만 지나? 아이 참나 그렇지만 개구리 죽기 싫은데? 역시 무서워하고 있다 아 불쌍해 개구리 아, 개구리 죽고 싶지 않은데 아, 진짜 방법이 없을까? 다른 거 시체도 있고 그랬잖아 아씨 짜증나네 기다려봐 찾아보자 개구리 넣는 방법밖에 없나봐 음... 개구리를 넣고 싶지 않은데? 음... 하... 개구리 불쌍해 어 불쌍해 씨발 장난해. 씨발 아유 도망 못 치냐고? 아니, 응? 어? 아, 개구리가 너무 불쌍한데? 미안해 개구리야. 비올라 죽는 건안 불쌍하구냐고 인간은 죽든지 말든지. <웃음> 불쌍해. 쿡쿡, 네이스. 난 괜찮아 그냥. 아무것도 없다. 어쩌라고? 개굴, 개굴, 어, 개굴? 어, 뭐야? 뭐야? 이거 다시 해보자. 불쌍 개구리가 근데 존나 샜을 수도 있잖아 에픽게임즈에서 세싱크리드 물어준다고? <웃음> 아니 그건 토크 때그런거 <웃음> 토크 때 말씀해주세요 눈을 안다 개굴스? 개굴? 개굴 내가 여길 나가야만 나오는 거야? 근데 그 개구리 소리 아니야? 개굴 개굴 살아 있을 거라 믿어 개굴. 어 뭐야? 고양이석상 움직인 것 같은데 방금. 그죠? 고양이석상이 있다. 장난이야. 자, 잠깐 무시하지 말아줘! 고양이를 무시하잖니 도라이 아니냐? <웃음> 와우 역시 고양이는 유연하다 그죠? 한쪽 눈을 감는 게 좋아 어떻게 감는데? 가보자 아, 저기요! 에? 애니. 아, 한쪽 눈을 감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이 눈을 감겨줄까? 어. 아! 한쪽 눈을 감겨져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죠? 사이기끼들 4개의 방에서 소리를 울려라 뭐 사물놀이 하세요? 2층은 조용하네 그러게 12.. 12.. 지금 12가 온 거야? 마녀의 일기 그 이후로 이 집에 놀러 온 친구들 모두 죽였다. 모두 이 집에 먹였다. 그래도 아직 부족해. 그래서 나를 먹이겠다. 그렇구나, 깜짝 상자! 1비로 올려라, 가뭔 소리야? 태엽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올릴래, 이지는 거지? 일단 켜놓고. 아, 앗! 아, 저기요. <웃음> 저기요! 아이씨. 아이, 젠장. 아이씨. 미친 새끼. <웃음> 재수없는 새끼. 니가칠 필요는 없다 눈동자의 연구 오케이 눈동자의 색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특히 이 지방 여성의 눈동자의 색에 대하여 이하의 사실이 알려져 있다 머리색에 따라 눈동자 색이 다르다 아 이거 써놔야 될것 같다 머리색은 은색 검정 금색 빨강 금 금색 빨강 네 종류이며 그리고 눈동자 색은 갈색 녹색 파란색, 빨강 그리고 은색은 빨간 눈동자고 갈색은 금발이거나 금발이거나 적발이거나죠 그죠? 그리고 응? 뭐야 이제 또 있는거 아니야? 어? 뭐야 이게 끝이야? 뭐야 이게 끝인데? 문 잠겨있네? 작게 쓰여있다 4개의 방에서 소리를 아인연 염병아 새끼 악보는 파란눈이 바라보고 있다 파란눈? 근데 파란눈은 무슨 머리인지 안 나와있잖아 흑발 분발아 그럼 검, 검이구나. 응. 어. 얘가 바라보는 데가 어디인데 근데?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선지. 어? 아 저기요. 아니 아 저기요 파란 눈이 보이지 얘가 보고 있는 거 맞는데? 다시 어? 왜안나가죠 어? 어? <웃음> 어? 다시 안나가지냐고 아니 아니 연병할 아니, 장난하세요? 좋은 소리가 난다 연병하네 <웃음> 뭐 어쩌라는 거지? 어, 그러게 12가 아까 그 오르골이랑 상관있나? 12카드는 여왕의 그림이 13은 왕 흠. 갈색은.. 그니까 러 검정은 녹색이나 파랑 맞잖아 그죠? 뭐야 개울탱이네 인형이 빨갛게 물들어있대 오..왜지? 왜 바뀐거지? 그럼 어쩌라는 거지? 빨간 머리? 빨간 머리는 갈색 눈동자 아니었어요? 이게 그, 은발은 빨간눈이고 은발은 빨간눈이고 어... 금발이랑 빨간머리는 갈색 눈이라 그랬어 그러면 검은색머리 밖에... 아 흑발이 맞는데 저게 피해야되는거야? <웃음> 근데 이거 왜 못나가는거야 그러면은? 뭐 어떻게 피하라고? 거의 대바은 느낌인데? 아! 아차 편노 다시 언제까지 피해야돼뭐 응? 어쩌라는거야?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쪽에 문이 어딨어요? 여기 여기 문 잠겨있는데? 뭐야 이거 문 안되는데? 용병, 시벌. 저 새끼를 찔러 죽이는 건안 되나요? 시벌? 응? 개새끼를 찔러 죽이는 건안 되나요? 네? 살인 불가능? 야, 이게 너무 빠르잖아, 이러면은. 을 어떻게 푸는데? 뭔 소리야 이게? 호박을 푼다는 게뭔 소리야?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어? 볼라리 뭐야? 나는 태양이며 모래이며 새이기도 하다. 나는 무엇인가? 개소리 하고 있어? <웃음> 거울인가? 아뭔 소리야? 잠깐만. 나는 태양이며 모래이며 새이기도 하다고? 태양이며 모래이며 새이기도 하다고? 태양이며, 모래이며, 새? 태양, 모래, 새. 이게 세계가 무슨 상관이지? 시계 아닐까? 오케이. 태양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오케이 미친 여기 진사할게 아! 어? 아니... 안 열리는데요? 저기요! <웃음> 안 열리잖아요! 연병을